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동해바다에 왔습니다 오늘은 캠핑장이 아니라 차박을 하러 왔는데 차박 장소가 괜찮은 곳이 있어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치로 차박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굉장히 멋있죠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먼저 이곳 시설이 뭐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변 맨 끝으로 오면 은어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뭐 그네도 있고 뭐 놀이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앞으로 바닷가가 있어 가지고 그네 탈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곳은 밑에 해변이 있는데 해변 보다 대지가 좀 높아 가지고 경치가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럼 저쪽 반대쪽으로 가면서 차박할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편의시설, 화장실이 있는 곳을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쪽 해변의 주차장이고요 상당히 크게 잘돼 있어요 대신에 지금 좀 소음이 많이 들리죠 바로 앞쪽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어, 좀 시끄러운 편입니다 차들이 쫙 주차가 돼 있죠 그리고 주차장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걷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없어요 상당히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차를 이렇게 돌려놓고 차박을 할 때도 바도 앞에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니까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데크 시설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 건너편에는 커피숍도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편의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변에 텐트 쳐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는 낚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네요. 그리고 이 건물이 샤워장 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 날씨가 좀 풀리면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풀려야겠죠 그리고 해변가 주의사항도 이렇게 편말이 있으니까 꼭 지켜 주시고요이 해변은 모래밭보다는 이렇게 몽돌이라고 하는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제발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 해변이 어딘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은 정암해수욕장 입니다. 좌측으로는 속초 해맞이공원이 약 2.9km, 물치향이 1km 있고요 우측으로는 설악해수욕장이 1.2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수대도 있는데 지금은 수도꼭지를 다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텐트와 천막을 쳐 놓고 계시네요. 그리고 해변 끝쪽으로 왔는데 해변 끝쪽으로 오면 이렇게 공터가 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텐트를 몇몇 쳐놓으셨는데요 텐트를 어느 정도 큰걸 쳐도 될 정도로 공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데크로드 같은 경우는 해변을 지나서도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데크로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건물이 화장실 건물입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암해수욕장 화장실입니다 관리는 깨끗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소변기 3개, 자변기 3개, 그리고 개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굉장히 깨끗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용객들이 좀 깨끗이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암해수욕장 끝에서 끝까지 한번 쭉 와봤는데 이곳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고요 오토캠핑이 아닌 이상 차박을 오셨다고 하면 쓰레기는 항상 챙겨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하늘이 좀 뿌옇게 보이네요. 오랜만에 동해바다를 왔더니 마음이 확 풀립니다. 그럼 파도 영상을 끝으로 오늘 차박 지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